네 이번 강의에서는 브로커 어, 사용법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링크 링크를 누르시고 오시면은 바로 이 화면이 뜹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어, 전화번호부터 쭉 내려오시면은 코리아가 있을 거예요 네 코리아 있고 전화번호 있고 이메일 써주시고 그 다음에 본인 인증할 때 이제 이메일로 할 건지 전화번호로 이제 어, 문자를 보낼 건지 해가지고 이메일을 어 여기 쓰시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메일 쓰시고 전화번호 쓰시고 이런 식으로 어 샌드 코드를 딱 누르면은 눌러주시면은 두 프라임에서부터 이메일 올 겁니다. 자 이메일 왔구요 번호는 이거네요. 자 이렇게 적어두고 여기 확인 눌러주시고 회원 가입을 딱 눌러주시면은. 이제 회원가입이 됩니다 그러면 은한번더 두프라임에서부터 이메일이 올 겁니다 회원가입이 잘 됐다는 이메일이 왔을 거고요 이제 회원가입을 하셨으니까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죠 자 로그인을 하면은 이러한 화면이 뜹니다 자 우선은 이제 회원가입을 했고 본인 인증을 하셔야 하는데 자 본인 인증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한국어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우측 상단에 환, 아, 한국어로 바꾸실 수가 있고 그럼 이렇게 번역이 돼서 아, 한국어로 나옵니다 잘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내 계정 그 다음에 아카이브 관리 오셔서 개인 정보를 이제 써 주셔야 합니다 본인 이름 그렇죠 지역 어, 이제 사시는 곳 거주지죠 써 주시고 지방명 써 주시고 그 다음에 다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신분증 이제 보통 여권이 가장 쉽습니다. 여권이 가장, 가장 쉽고요. 어, 여권에 있는 그 아이디 번호를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별표 없는 거는 네안 써주셔도 됩니다. 별표 없는 거는 자그 다음에 이제 신분증, 신분증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아이덴티티 카드, 이제 아이디죠. 이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얼굴 그리고 이름 같이 나오는 주소까지 나오면 더 좋죠. 예를 들어서 뭐 운전면허증이라든지. 그리고 업로드한 신분증 유효기간이 넘지 않은 유효한 신분증으로서 어 신분 신분증으로 인증서의 이름과 번호가 일치해야 합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 오시면은 네 이렇게 동의서가 있죠. 동의해주시고 고객 서명해주시면은 제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하루 이틀이면은 네 보통 하루면 됩니다. 보통 하루 이틀이면은 이제 자, 잘만 하셨다면은 바로 패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입금 오셔서 여기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네, 원하시는 방식으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코인으로 입금을 하시는 게 귀찮지가 않고 뭐잘 하실 수 있으시면은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해외 송금 혹은 현지 은행 이체.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래 카드를, 어, 구매를 해가지고, 바로 입금이 되는 이런 식으로 아주 쉬운, 간단한 방법인데요. 여기서 입금해서 만약에 맡기신다면은, 저한테, 어, 문자를 주시든지 아니면은, 두 프라임 한국인 고객 커스텀 서비스가 있으니까, 이쪽에 직접 연락을 취하셔도, 어, 좋습니다. 그래서 입금을 하시면은, 이제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어, 월렛이 이제 생길 거예요. 지갑이 생길 건데, 그 지갑에 돈이 있고, 여기에 이제 라이브 계좌를 여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패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좌 같은 경우에는 패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좌 추가를 누르면은 계좌를 추가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모든 것이 다 완료가 되면은 계좌를 여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MT4, MT5 계좌를 여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